안녕하세요 코리아시아 t v 입니다 오랜만에 구독자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태국에서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저희는 한국으로 갑니다 저희 코리아시아 t v 의 제이콥, 코리님 모두 태국에서 C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을 최대한 견뎌내면서 버티고 버텨왔지만 이제는 한국에 잠시 다녀와야 할 때가 된것 같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떨어져있었던 부모님과 가족들이 너무 보고 싶었고요 집 생각 많이 납니다 밤에 출발하는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저희는 방콕 수완나품 국제공항으로 이동하는 길이에요 지금 이 길은 수완나품 공항으로 가는 고속도로인데요 평소 같으면 방콕 시내에서 대략 45분에서 1시간 정도를 잡고 출발하는데 이날은 집에서 출발한 지 불과 30분이 조금 지나서 공항에 도착하는군요. 방콕 외곽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수완나폼 국제공항 태국 제1의 관문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태국 최대 규모의 국제공항이죠. 탑승 수속을 위해 여객터미널의 출국장으로 들어가 봅니다. 이날은 귀국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외국인들이 제법 보입니다. 그러나 C19 이전에 출국하는 태국인들 귀국하는 외국인들로 인사인해를 이루고 있던 수아나폰공항의 풍경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모습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은 출국장 전광판에 있는 출발 항공편 스케줄 리스트들인데요. 보시다시피 거의 대부분의 예정된 항공편들이 모두 취소 그리고 결항된 상태입니다. 예전에는 다 정상적으로 운행을 했고 다 예정된 항공편들이었는데 C19 사태로 인해 거의 다 취소가 된 겁니다. 대한항공 탑승 수속을 하는 제2열 카운터입니다. 아직 카운터가 문을 열지 않아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태국에서 떠나올 당시 대한항공의 K652편은 매일 밤 자정 00시 15분에 한국으로 꾸준히 운항을 하고 있었습니다. 카운터는 밤 9시 35분에 오픈을 하니 방콕에서 대한항공편으로 귀국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드디어 시간이 되고 탑승 수속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한항공의 승객들이 서서히 모여들어서 대기줄이 생겼어요. 비행기를 타는 사람들이 적다보니 탑승 속도 빠르게 진행되는 느낌이고요. 저희 귀국행 항공편입니다. 네. 아, 코리 님이 드디어 한국을 가십니다. 한국에서 태국이 아니라 태국에서 한국으로 먼하면 긴 여정을 떠납니다. 사랑하는 딸 그리고 아내를 두고 한국으로 떠나야 하는 그 아쉬운 심정 아무쪼록 잘 다녀오십시오 그리고 제이콥 저도 곧 떠납니다 6개월이 넘는 긴 여정을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최대한 버티면서 국경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여행이 재개되기만을 기다렸는데 시간이 좀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보 전진을 위한 일보 호텔 이할 말이 있죠. 한국에서 잘 추스리고 정비해서 태국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가 과연 내가 알고 수완나픈 국제공항이 맞나? 원래 보통 때 같으면은 면세점 쇼핑하는 사람들로 바글바글해야 되는데 말이죠. 한산에도 한산 한산에도 너무 한산합니다. 면세점 점포들이 다 문을 열었는데 쇼핑을 하는 사람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제 탑승 게이트가 있는 G번 게이트로 저는 이동합니다. 여기서 약 220m를 더 걸어가면은 VAT 리펀드, 여행자용 세금, 그, 택스 리펀드 카운터가 있어요. 그 세금을 환급받는 카운터죠. 가시티콘 은행의 환전소도 문을 닫았습니다. 과연 여기가 방콕 제1의 관문 역할을 하는 수완나콘 국제공항의 면회점 구역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공항에 있는 그 면세점 일부 점포들 그리고 여기는 포장된 그런 간식거리들을 예전에 팔았던 걸로 추정이 되는데 손님들이 없고 장사가 안 되니까 그 가운데 있는 점포들은 다 지금 그 매장을 철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음, 화장품 냄새 아주 좋습니다. 항상 공항에 면세점 오면은 이런 면세점의 그런 화장품 냄새 이런 것들이 정말 코를 즐겁게 해요 수각을 아주 즐겁게 하는데 직원들만 이렇게 매장에 매장 바깥에 서 있고 쇼핑을 하는 손님은 단한 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모두 직원분들 밖에 없어요 저희의 귀국해 항공편이이곳번번게이트에서는게되는이2번게이트에서는게되는 출발 항공편들의 리스트들이 전광판에 나옵니다 해당 게이트로 이동을 할 때, 이렇게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갑니다. 제가 탈 게이트가 26번 에서만 보던 공항에 있는 그 X 표시하고 초록색 표시가 이렇게 실제로 보니까 좀 마음이 그렇네요 사회적 거리두기 표시를 했는데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구역의 6번 출구 제가 타고 갈 대한항공의 해당 게이트입니다. 해당 항공사의 로고 마크가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대한항공 전용 게이트로 지정된 듯 합니다. 방금 전 영상에 보인 게이트에서 에스컬레이터로 한층 더 내려오면 이렇게 탑승 대기장소가 있어요. 정해진 보딩타임 전까지 꼭 오셔서 기다려주셔야 해요. 인천의 항공편을 타는 승객들이 생각보다 꽤 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창밖에 보이는 여객기가 저와 코리님을 고급으로 데려다 줄 항공편이에요 이제 탑승시간이 되었네요 승객들이 하나둘씩 탑승게이트 방향으로 갑니다 비행기에 탑승하면 승무원들이 지금 영상에 보이는 서류들을 각각 나눠주는데요 건강상태 질문서, 자가격리 앱 설치 안내문, 여행자 휴대폰 신고소 등입니다. 벌써 시간은 자정 00시 30분이 넘어갑니다.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가 드디어 수완오픈 공항의 활주로를 주행하기 시작하네요. 제아무리 무시무시한 병마가 세상을 헐히고 괴롭히고 있지만 저들은 머지않아 반드시 소멸될 것입니다. 아쉬움 속에 태국을 떠나지만 저희는 어김없이 다시 돌아옵니다. 반드시요.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대한항공의 여객기는 쏜살같이 질주하기 시작하네요. 이제 이륙해서 고급으로 향해 갑니다. 밖으로 방콕의 야경이 스쳐 지나갑니다. 방콕은 야경이 아름답기로 정평이난도시이죠 예전에는 짜오프라야강 크루즈나 호텔의 루프탑바 또는 지상철 타고 지나가면서 방콕 시내의 야경을 구경하곤 했는데 이날 비행기 위에서 감상하는 야경도 매력적이네요. 비행기 위에서 보이는 방콕의 야경은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이날 비행기 타고 가면서 보는 방콕의 밤 풍경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가는 발걸음은 무겁고 기분도 착착하지만 야경 감상과 함께 위안을 삼아 봅니다. 방콕이여 내가 떠나지만 잘 있어라. 밤에 탑승할 때 찍지 못했던 제가 탄 항공기 내부 영상입니다. 귀국하는 일부 교민들, 인천을 경유해 자국으로 가는 외국인 등 탑승객들이 드문드문 보일 뿐 좌석이 거의 다 비어 있습니다. 일반석이지만 옆자리가 거의 다 비어 있다 보니 밤에는 대부분의 승객들이 옆으로 누워서 잘 정도였습니다. 저도 간밤에 모처럼 편하게눈좀 붙였습니다. C19 이전. 방콕발 인천행 여객기의 모습과는 상반된 풍경이에요. 저도 귀국길에 오를 때마다 방콕발 인천행 직항공편을 자주 이용했지만 이런 모습은 처음 경험해봅니다. 와우! 일어나자마자 기내식이 나오네요. 영상에 보이는 돼지고기 덮밥을 선택했는데 맛은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후식으로 요플레, 빵, 파인애플 등이 나왔어요. 역시 국적기가 좋습니다. 식사 후 양치질 하라고 치약, 칫솔까지 제공되는군요. 밥 먹고 개운하게 양치질 하러 가봅니다. 시간은 아침 6시 30분이 다 되어갑니다. 비행기가 인천 영종도 상공에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고향 땅이 코앞이군요. 이제 곧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한국에 왔는데 벌써부터 선선함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비행기는 아직도 활주로를 쏜살같이 달리고 있는데 말이죠. 인천국제공항의 모습인데 제가 방콕에서 타고 온 대한항공 외에도 다른 주변의 항공기들도 대한항공하고 다른 외양사 불과 몇 대만 보입니다. C19가 인천국제공항의 풍경을 완전히 바꿔놓은 곳이 실감납니다. 그동안 뉴스에서만 봤던 것을요. 이제 특별입국 절차에 따라 귀국을 하게 되는데요. C19 이후 해외발 입국자들은 예전과 달리 문인표 약성, 한국내 연락처, 한국내 주소 등을 적어서 제출해야 하고 자가응리 앱의 설치 등 절차를 거친 후 입국심사대를 통과하게 돼요 그리고 14일간 장장 14일간의 자가격리를 해야합니다 제가 귀국 후 특별 입국 절차 그리고 자가격리방법 자가격리를 경험했던 내용들은 다음 영상에 이어집니다 저희가 오랜만에 올린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릴게요